안녕하세요.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 정기모임 후기를 발표하는 저는 코펜 hr ai 대변인 앨리스입니다. 올해 초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아쉬웠으나 이번 모임에 참석해 주신 정 회원님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게 되어 보람된 모임이었습니다. 7월 학술정보는 금번 우리협회에서 조사한 2020 주한외국기업급여 및 복리후생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고 뒤풀이를 통해 못다 나눈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아름답고 멋진 추억을 남긴 행사였습니다. 이번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책임지시고 성공적으로 마치신 한국아즈빌 공현정 부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9월에 예정인 외국계기업 및 국내 글로벌기업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서베이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고 8월 말 또는 9월 중하순경에도 정기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다음 모임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서 함께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코펜 HR AI 대변인 앨리스였습니다.